짜잔 오 여기 생선을 파는 것 같습니다 훈제 생선인 것 같은데요? 훈제 훈제 이거는 알이고요 엄청 크다 쟤 이거는 넓적하니 넙치인가? 오 얘도 크네요 오 이거 뭘까? 생선 이름들을 잘 몰라갖고 힘드네요 쟤는 왠지 고등어 같아아 얘도 고등어인데? 이건 연어고 이건 장어 같다 어? 아저씨 왔다 헬로우 한 스특 어... 알? 네? 야, 나스 노인 오이로우다? 노인 오이로 아, 바스스 u n t e r s i bestimmt 14 e Mehr groß ist? Ja. Okay, dann kleiner würde ich gerne. Ja. Welcher ist denn der Aussee ein? t ü k e Ach, d s s t ü c k t Danke. h a s c h t 여러분 안녕하세요, 얀드입니다. 우우. 좀 전에 충동 구매한 훈제 장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냄새가 냄새 올라온다. 언박싱부터 해볼게요. 언박싱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? 안녕하세요 저는 장어입니다 제가 어디서 왔냐면요 물에서 왔습니다 어? 어, 어, 어, 어, 어. 바보같다 <웃음> 너 냄새 하나는 죽여준다? 민물장어 아닐까 싶은데 바다장어는 크지 않네 민물장어인지 바다장어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먹어봐야 되겠죠? 가위로 한번 잘라볼까? 통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겠죠? 장어가? 기름 장난아니다 껍질이 굉장히 질겨 보여요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또 한국 사람은 역시 밥 아니겠습니까 짜잔 이거 이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? 그냥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가위로 잘라서 먹어볼게요 한입배어으로 보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아니 뼈는 못 먹겠다. 오, 오 대박. 진짜 맛있어. 속의 살은 완전 진짜 부드럽다. 껍질은 쫄깃하고 단지 등뼈가 좀 거슬리는 것뿐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까 먹던 것부터 먼저. 등뼈는 최소한 발라놓고 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밥한 숟가락 먹고. 음. 밥에 기름기가 얹혀져갖고 그냥 면밥만 먹어도 맛있네요. 오케이. 오다. 오 오오. 캐스어됐스 캐스. 여러분, 이거 보이나요? 자, 나도 유튜버처럼 이렇게 해야지. 음. 너무 맛있다. 대박이다 이거.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딱인 것 같아요. 독일 사람들은 뭐랑 먹을지 모르겠어요. 설마 빵에 껴서 먹지는 않을 것 같고 몸뚱아리. 차라고 찌라고 분리해서 따로 먹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갑자죠 나름 잘 벗겨지는. 예쓰 이름하여 훈제 장어 초밥입니다 9유로에한 마리 샀을 때 솔직히 9유로면은 어디 가서 밥한끼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 뭐 쪼까난 거한끼 되려나 싶어갖고 잘 샀다 이거는 훈제 장어 껍질 캘리포니아로 좀 찔리긴 해요.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건것 같아. 독일 사람들은 안 먹을 것 같아. 아, 이게 뜯기가 어려워서 손으로 하는 걸좀 이해 바랍니다. 아, 이런 먹방 아닌 먹방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면 돼요. 한동안은 혼자서 영상을 찍게 될것 같아요. 어?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. 와 이거 찌기다. 껍질 안 먹어도 될것 같다. 아, 좀 후회되네. 등뼈 빼고 옆에 잔가시는 그냥 무시하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전혀 뭐 거리적 거리는 게 없습니다. 가운데 등뼈만 없으면 그냥 쭉 하고 빨아 먹으면 쭉 하고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찍는 영상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같은 느낌의 장보러 가는 것이 있을 거고요 이 기회에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음! 음! 기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건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많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아도 배가 차네요 약간 빨리 물려옵니다 그러게요. 이 영상이 베를린으로 이사 오고 만드는 첫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여기 베를린이고요. 여기가 저의 스튜디오입니다.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좀 해봤어요. 음. 이것도 어찌 보면은 독일에서 독일이니까 먹을 수 있는 별미가 아닐까. 그죠? 한국에서는 훈제 생선 없잖아요. 있나? 나름 잘 발라진 느낌이죠? 와, 손에 기름 보세요, 나도 날 먹어주겠어. 야, 야. 뼈는 빼고. 큰 마트에 가면, 여러분, 그, 훈제 코너 있잖아요? 카우플란트나 어디 레알이나 이런 좀 약간 큰 마트에 가면, 옆에 이제 약간 훈제된 애들이 간혹 가다 이 조금씩 있는데, 주로 많은 게 뭐, 통어나 고등어 이런 정도고, 장어는 보기 힘듭니다.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, 저처럼 오늘, 우와! 장어다! 하면, 바로 그냥 피카 한 마리 주세요. 이렇게 하는 거죠. 자, 이제 아빠의 뭐, 꼬리를. 여러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냥 한끼딱 되는데요 아 근데 좀 느끼하다 진짜 맛있었고요 껍질은 안 먹어도 되고요 안 먹는 건것 같아요 껍질은 싹 벗기시고 이거 나중에 구워 먹어도 맛있긴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도 장어를 조우하게 된다면 꼭 한번 사셔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